사용해보고 원리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뭐가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요새 이건 다 뭐예요? 네 이거요? 네네. 어, 아아전 물을 끓여야 돼요. 저 커피 끓인, 안 마셔요? 물을 여기다 커피를 끓이지는 않아요. <웃음> 여기 라면 끓이는 물인데요. 그러게 라면 주전자. 어, 보면, 요즘 보면 이렇게 입 안에 끼우는 구강장치, 네, 구강기구류들이 아, 뭐홈쇼핑도 팔고 여기저기 많이 팔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지 또는 어떤 원리인지 음. 뭐원리가다 판매하는 사람들 설명을 하잖아요? 응. 아랫턱을 앞으로 펴서 기도를 넓혀줌으로써 호흡, 호흡을 개선한다 아주 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과연 음, 사람들이 해보고 나서 만족스러운 평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음.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음. 그거 음, 그거예요? 네 일단 이거 이거죠 아주 말랑말랑한 실리콘은 아닌데 그뭐 사람들이 실리콘이라고 생각들는 하죠. 그래서. 아 실리콘 아니에요? 네 실리콘은 열에 넣어서 이렇게 녹진 않아요. 실리콘은 300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음. 이거는 한 8, 0 90도 정도 되면 되면 말랑말랑말랑 해지거든요. 음. 음. 그래서 그 건물에 담궈서, 이거를 입에다 넣고, 이렇게 성형을 하고, 응.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잘 때마다 끼우게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 아래 턱을 앞으로 내밀어서 확 물어야 돼요. 아. 만약에 아래 턱안 내밀고 물면 괜히 응. 입에는 꽉 차기만 하니까 아. 아무 효과가 없겠죠. 아. 그래서 앞으로 내미는 것이 기술인데, 아. 어. 이펄 끓는 물에 네. 아, 왜 팔팔 끓는 물에 꼭 넣어야 아, 돼요? 소독열가소성 수질라서요. 네. 열에다가 넣으면 이게 말랑말랑해지거든요. 이거 보다 훨씬 더. 아 그러면은 어 뜨거라. 거의 뭐 고문 당할 수준 같은데. 아니 근데 그걸 지금 음. 넣으신 넣으신다. 자, 여기다 한번 이제 고물끄고 불 끓었으니까. 불 끄고. 아, 됐다. 괜찮 이거 하다가 뒤면 산재 신청 되나요? 그게. 나 아, 젓가락 있어야 돼요 나무 젓가락 꺼내야 나무 젓가락 아, 갖다 좀 갖다주세요. 거기 찜게 갖다 놓으셨네요아 이거는 고기 삼겹살 불때 쓰니까요. <웃음> 아무거나 뭐. 아니 이게 자국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아, 아 그또 아, 자국이 생겨요? 아니 이빨을 물으면 찍혀야 되니까. 아 그럼 여기 팀장님 나무 젓가락 좀 하나 네. 갖다 주세요. 어, 바로 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약간 찍혀 가지고 한9 0도 정도. 아, 감사합니다 잘몇 분이나 있어야죠? 전 모르죠 포장지 어디갔어요? 보통 한 3분 정도 넣는데 라면처럼? 이... 아 3분이나 있어야 되는구나 아니 그럼 이렇게 뜨거운 물에 3분이나 있으면 이게 뜨거워서 이거를 어떻게 젓가락으로 집으시면서 이걸 어떻게 이빨에다 끼우시겠다는 얘기예요? 이빨에 화상 입으면 그건 어떻게 해요? 이빨에는 화상은 아니고요. 좀 이제 잇몸 좀 이제 벗겨지그 이렇게 좀뭐 아유 뜨거운 국 먹을 때 이천장도 한 번씩 벗겨지고 그렇잖아요. 뭐. 아또 그거건 또 틀리지 그거 맛있는 거 먹느라 참을 수 있지만 어, 나도 좀 걱정돼요. 이거는 <웃음> 웃통 <웃음> <웃음> <웃음> 뜨거운 우통 먹다가 뒤는거 아니? 예전에 그거 정말 뜨거운 호떡을 덥석 물었는데 붙으면 아. 아깝고 그걸 끝까지 안 뱉고 다 먹다가 아, 진짜 뭐. 입천장이랑 잇몸이랑 띄어가지고 내가 식도도 아, 다뒤어막 아, 혀도 뒤더라고 세상에 그럼요 다 뒤져 호떡 뜨거운 거는 무서운 줄 알아요 그래서 <웃음> 호떡 뜨거운 거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그거 뜨거운 거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호떡은 뱉으면 되는데 이거는 뱉으면 배트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호떡이 몇개게요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데어떡이몇개대체이게자 이제 어떻게 구분이 있고요. 근데 얘는 아, 그어 어떻게 어지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어어서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어어 어떻게 어어응응응 몇 분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음, 응, 응. 을 때까지? 응 <웃음> 아줌마 하나. <하네. 웃음> 응응 응. 응. 응. 응. 해야겠는데? 응. 음? 그 정도 아참을만 하세요. 음. 어. 그참을만 하게 나왔겠지. 아된 거예요? 음? 트리 된 거예요? 생각보다. 아니 아 이게 다 찍었나 봐요. 음. <웃음> 많이 안뜨겁웠고요자 여기서 보면 여기에 이빨자고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응. 음.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 자 이거 한데 뭐 잘때물고 <웃음> <웃음> 이게 이게 문제 이게 이게 이에가잘 빠진다는 거야. 그래서 <웃음> <웃음> 그럼 그러면 그거를 하고 나면 또뭐가뭐 보조 장치도 뭐 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뭐 반찬 반짝... 응? 아. 응. 그게 있구나. 응. 응. 아, 음. 그러고 자야 돼요? 야. 음, 음,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이 응. 아니 그거 지금 이게 턱 그거 밴드도 사신 거예요? 네. 그거는 저 여자들 얼굴 이게 턱선 이렇게, 이렇게 뭐 가늘어지라고 하는 네, 땡김이 아니 그거 아니에요? 리프팅하는 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턱이 네. 그러니까 입을 벌리면 코를 곤다고 그러니까 아. 턱이 안 되게 하는데 네. 이거 일단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음. 그래서 자본이 일단 자 아, 성형이 됐는데 이게 그냥 이빨 자국만 찍힌 수준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에이, 이렇게 음, 이 이러고 어떻게 자요? 아무 아무 음, 음, 음, 음, 그게 어쩌요? 아... 입을 벌리면 결국 마찬가지인 아, 거네요. 그래서 입이 안 벌어지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에, 에, 에. 이제. 아 그리고 한번 볼까요? 이게 제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래턱이 이렇게 나가 있죠. 앞으로 음. 응. 근데 이게 좀 아무 그 유지력이 없다는 게 지금 음, 이렇게 음, 음, 하고 음. 그다음에 앞니가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잖아 있죠. 그렇죠? 아 너무는 굳이 있, 있으면 오히려 더 방해를 받고 이불 더 벌릴 수 있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있으면 좋지 않어 제가 개발하는 건 이렇게 안되 있잖아요 음. 앞에가 없잖아 요예 아, 저런 건 완전히 반대 개념이죠 음.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안쪽에 보면 이렇게 열어줄 볼게요 여기 보면 이 이게 안정감 있게 밀착도 안될 뿐더러 음. 이게 혀의 공간을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음. 굉장히 혀의 공간 침범이 되죠 음. 그래서 이런 유효의 제품들은 어, 정말 아, 해보면 알 텐데 해보, 해봐야 알아요 그냥 꼭 해봐야 하나? 그렇죠 일반 소비자들이 야 해봐야 알죠 안 해보면 안되나? 안 해보면 모를 수 있겠죠 아니 싸니까 음. 뭐 근데 가랑비에 어쩌든다고 싼거 계속 사서 쓰다가 효과도 없고 돈버리고 음. 그리고 결국엔 실망을 하지 아이 정말 효과가 없구나 음.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정말 여기만 근접해서 이렇게 보면 오 정말 아래턱이 앞으로 나와 있고 괜찮은데? 라고 하지만 핵심적으로 앞에가 너무 튀어나와 있고 혀의 공간이 너무 침범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기본 목적, 아래 턱을 당겨주는 역할을 할지 몰라도 이거를 지속적으로 수면시간 내내 쓸 수가 없다 음. 있을 수도 있다 네 키키키요미 키키키요미